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오늘은 호야 작년 4월 23일에 구입한 거와 올 9월에 구입한 거 10월에 구입한 것세개를 비교합니다 지금 11월에 구입한 것의 여기 높이가 1m 20 인데 어,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11월 22일에 꽃봉오리 발견했거든요. 이거 두 개를. 근데 어떤 이유인지 쟤는 햇빛을 제가 이거를 앞으로 씌워놔서 가려서 그런지 아니면 얘가 영양분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만 지금 봉오리가 피고 아 어, 이게 1월에 꽃 내년 1월에 필것 같습니다. 도대체 개화 시기는 어떻게 된 건지 어, 뭐꽃두번 봤다 세번 봤다 그런데 저는 일곱 번 보게 생겼고요.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음 오늘 봉우리 발견한 것도 있습니다 네. 12월 12일 오늘 발견한 거또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또 음, 어디 있지 지금 두개 발견했는데 어,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, 이거 9월에 산거 어, 9월에 구입한 거는 이만한 길이로 하나 가지가 꽤 길게 내려왔고요. 음, 근데 10월에 생건 아직 짧습니다. 음,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. 이, 이것도 영양발이라고. <웃음> 그래요. 감사합니다.